반갑습니다. 초론공인TV 소장 방이선입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은 부동산이 완전 핫 키워드가 되어서 심지어 정권까지 교체가 될 정도로 부동산에 대한 전국민들이 관심이 높죠. 이러다 보니 투자한 금액 대비 수익이 높기를 이제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자칫 잘못 현혹돼서 투자를 하면 낭패를 보게도 되는 그런 투자 유형들이 있죠. 오늘 제가 짚어드릴 것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큰 틀만 좀 조심을 해두면 많은 걸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부분 세가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볼까 합니다 소롱부동산에 어, 상담을 하러 오시는 수많은 분들한테 제가 절대 권하지도 않고 어, 그리고 매물 좀 팔아주세요 이러면 사실은 접수도 잘안 받아주고 더구나 매수하실 분들한테는 브리핑도 안하고 제가 투자 안하는 것은 물론인 어, 그런 유형들의 물건이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한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어,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한번 짚어 놓으면 실수를 또조금만더 예방을 할수 있을 것 같고 어, 부동산에 이제 처음 입문하는 불인이 분들은 자칫 그게 현혹이 되면 발목이 잡히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첫 번째 유형이 어떤 거냐 했더니 우리가 흔히 투자를 하면 토지도 있고 집도 있고 그 다음에 수익형을 내는 건물들 수익형 건물들이 있죠 그 첫번째 어, 토지 중에서는 이제 어떤 유행이 있냐면 어, 이거는 기획부동산에서 파는 토지입니다. 기획부동산 토지는 아는 지인분들을 사실은 조심을 해야 돼요. 지인분들이 전화가 옵니다. 어, 그것도 어느정도 좀 시간 이 있고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있을만한 주부 어, 부동산에 밟지 않은 전업주부 분들 특히 그런 분들한테 뭐 오랜만에 학교 동창이라든지 뭐 아니면 한그 직장단체 뭐 동호회 어떤 뭐 그런 친구라든지 뭐 아는 그걸로 해서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는 놀러 오라 그러죠. 어 놀러를 가서 들어보면 너무너무 근사하고 개발 계획이 많고 입지도 괜찮고 안 사면 정말 큰일 날것 같은 반드시 사야만 될것 같은 그런 브리핑을 하면서 토지를 사라고 권하죠. 근데 그게는 뭐 그냥 예정도로 도로에도 보면 빨간 걸로 그냥 예정도로가 있거든요. 도로가 된게 아니고 예정도로를 산 꼭대기에 이렇게 하나 꺼놨는데 이 예정도로가 길이 나면 이 산이 마치 천지개벽을 할 것처럼 그걸로 막 사라고 해요. 그 나중에 사고 나면 이게 예를 들어 이만한 필지의 땅이라고 하면 이거를 몇십 개로 쪼개어가지고 가운데 이제 사도를 내죠. 이렇게 길을 내면서 아, 이 사도를 어, 물게 되니까 나중에 길을 물게 된다 이러면서 어, 권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우리는 절대 기획 부동산이 아니다. 어, 진짜 기획 부동산은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니네 알잖아, 나는 기획 부동산 아니야. 이러면서 권하는 게 사실은 전형적인 기획 부동산의 물건이었던 토지인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너무 괜찮고 똑똑해 보이시는 그런 진짜 어, 분들이. 어, 이렇게 와가 상담을 하는 걸적 들어보면 벌써 뭐한 15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산 꼭대기에 자기 땅이 어디 붙었는지도 몰라요 그런 기획부동산을 통해 산 토지를 들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웃음> 없으신 것 같죠? 꽤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아니면 저 남해에 뭐저 전라도에 섬에 또 개발 이슈가 있어서 그섬 꼭대기에 산을 아까처럼 이렇게 몇십 명이 나누어서 산내 땅이 어느 지분에 어디 붙었는지도 몰라요 이 땅을 팔려면 통째로 팔아야 되고 전원의 동의가 다 있어야 되겠죠 공유지분이니까 그, 그 개발 이슈는 내 자식 에 가서 어찌 뭐해 볼라나 싶은 그런 개발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기획부동산에서 어, 나누어서 잘라서 파는 그런 공유지분의 토지 아무리 사더라도 이거는 치다 보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쪽에 출근하시는 분 주변에 권하지 마세요. 제발. 이런 게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토지. 토지 투자에는 그런 걸 조심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 했더니 집입니다. 집. 아파트. 아파트가 될 어떤 그런 그건데 이건 뭐냐? 바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요 그 지역에 그 계시는 그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굉장히 싸게 이제 어그 조합을 결성을 해서 내 집을 마련하는 어떤 그런 그게 컨트인데 이거 지역주택조합은 구조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했더니 어 물론 모든 지역주택조합이 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어 100개의 지역주택조합 중에 한 8개 정도는 성공을 해서 다른 곳보다는 그래도 저렴하게 어 집을 사게 되죠 그렇지만 지역주택조합으로 완공된 이런 집은 가장 큰 평수가 8 4 타입입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를 보통 짓죠. 그리고 내가 85제곱미터 이하 1주택 가진 경우 까지만 이지역주택조합의 자격이 살아있기 때문에 세대주여야 하고요. 1주택 아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 소유자까지만 자격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주택조합에 내가 조합원이 되어서 집을 사는 순간 다른데 아주 좋은 투자처가 나왔다 살 수가 없어요. 이 자격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아까 85제곱미터 이하 1주택자 까지만 이라는 이 단서 자체가 다른 투자를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데요. 어 그러면 소장님 이거 얼른 집 지어가지고 완공하고 그리고 다른 투자하면 되죠 이렇게 여기잖아요. 지역주택 조합의 아파트는요. 빠르 40대에 사서 환갑잔치하고 들어가는 게 진도입니다. 어,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더라고요. 기사가 내 땅을 지수택조합 안에 있는 집인데 내 땅을 이제 토지를 확보해야 되니까 팔아라 해서 계약금 정도를 받았겠죠. 근데 잔금을 치가 빨리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조합원이 모집이 퍼터가 안되니까 이걸 돈이 없으니까 이걸 잔금을 치가 빨리 못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그냥 계약을 그냥 파기하겠다고 어, 취소해달라 했더니 거기 안 받아들여진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꼼짝없이 여기 토지를 갖고 계신 분도 마무리될 때까지는 발목이 묶이게 되고요. 여기에 조합원의 자격을, 뭐, 계약금 내고, 그러니까 토지, 그, 시득비죠. 그거 내고, 그 시행사가 써야 되는 사업비 내고, 이렇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느려져가지고, 이 사업이. 주변 시세가 옛날에는 평당 1 0만원이면살수 있었던 이 토지 그 확보하는 돈이 나중에는 평당이2 0을 줘도 토지를 확보할 수가 없어서 중간에 줄줄이 추가 분담금이 들어갑니다. 지역주택조합은 100에 100% 무조건 추가 분담금이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이게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떤 사람이 가장 이 지역주택조합에는 뭐 정말 갑이냐 뭐 이런 경우에는요. 내 집이 안 들어가면 95%의 토지 확보를 못해서 무조건 내 집은 사넣야될 경우에. 뭐 이건 부르는 게 갑입니다 원래는 예를 들어 10억에도 안 팔리던 집이에요 그냥 이런 지역주택조합이 들어오기 전에는 뭐 이거를 뭐 40억에도 팔고 나간다니까요 이런 분한테는 좋습니다 원래 들고 계시던 어떤 이런 주민들 그럼 빨리 동의 서 써주면 뭐 이런 걸또못 누리겠네요. 다 이제 지켜보는 거죠. 초기에 얼른 자금 받고 예 팔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잘 지켜보다가 이거는 되는지 안 되는지도 좀 보다가 진행이 될 경우에 아까 95% 다 돼갈 점에 최대값을 부르고 나가는 거죠. 이런 게 지역주택조합입니다. 그러니까 100채 중에 제가 알기로 통계가 8채가 성공 확률 그럼 나머지는 예 평생 질질질질 겁니다 이 조합원을 하나 어, 이름을 넣어놨다 그냥 뭐 평수를 좋은 층막 골라 가서가라 합니다 처음에는 어, 가져왔다 근데 아무 투자를 못해요 발목 잡힙니다 그리고 잘대면 정말 백채 중 여덟채가 내 집을 사게 가져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눈물 흘리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그게 이제 아파트를 가져올 경우고요 아파트 마련하는 방법으로 사게 하겠다고 지역주택조합을 가져왔을 때 그런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예 안 하고 다른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했더니 노후에 내 노후를 위해서 매달 얼마씩 월 얼마의 수익 솔깃하잖아요 월 얼마의 수익인데 돈은 크게 투자를 안 해. 근데 월 수익률이 뭐한 20%가 넘어. 막 이러면서 솔깃한 제안을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비즈니스형 뭐 호텔 이런 거 있죠. 이 호텔을 뭘 하나를 사는데 비즈니스는 이제 호텔인 거예요. 10시 일반 각각 하나씩을 사서 공동으로 운영을 해서 나중에 수익률을 얼마씩을 준다. 이거를 두 개씩 세 개씩 사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걸 처음에 제시하는 그대로 월 수익이 있기만 하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거 안 이렇습니다. 왜냐 기본 그 호텔은 오너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대표이사가 정해져 있고 책임 소재가 명확하고 그래서 그 직원들이 그냥 어리버리하게 뭐 운영을 한다 잘라버리고 그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럼그 호텔을 탁 매각을 할 수도 있고 통째로 맞죠 근데 수익형 호텔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호실호실 그 지분 가진 그 사람들이 각각이 다오너이기 때문에 의견 수렴하는 것도 안 쉽고요 그러다 보니 직원을 통제를 하는 게 사장 한 사람만 탁 얘기하면 말빨이 써야 되는데 각각 각각이 다 사장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절감되는 게 너무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 경영이 방만해지고 뭐 처음에 20% 수익 보장 뭐 이랬던 게 2% 수익도 제대로 내기 어렵고 나중에 팔고 싶을 때는 팔리지도 않는 완전히 애물단지가 되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리하면요. 토지 기획부동산 토지 두 번째 아파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물론 성공하신 몇, 몇 그런 지역주택조합 분들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국 대다수의 지역주택조합이 이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투자를 다른데 하실 분은 아예 이거는 안 치다 보셔야 투자 기회가 발이 묶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수익형 이거는 비즈니스 호텔 치다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유 기획부동산은 저도 옛날에 과거 살 뻔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저는 신앙이 그래도 길을 전문으로 하는 도로기술사잖아요. 그래가 실제로 그 번지를 들고 가봤어요. 그제도에 있는 땅을 진짜 살 뻔했습니다. 그때 설명들으니까뭐 그가 대교 이슈부터 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가 대교에서 5분 거리고 뭐 하여튼 환상적이었어요. 실제 갔습니다. 차 끌고. 갔더니 도로에 붙어있는 접도구역이었어요. 접도구역. 접도구역 어떤 건지 아시죠? 예를 들어 도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도로에 일정 그요면은 사면지가 있어요. 뭐 이렇게 뭐 아무것도 못 들었습니다 이 접도구역은 뭐이 접도구역을 막 잘라가 팔고 있더라고요 뭐 5분 거리에 그가 대교 뭐아이씨가 있고 막 너무너무 괜찮다 하면서 실제로 거래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습니다 이래 그래서 잘 압니다 이런 거 제가 한번 가봤기 때문에 진짜 조심하시길 오늘 갑자기 아침에 출근하다가 투자 금액에 맞춰서 소양님뭐 이런 데 투자할 데가 없겠어요 막 이런 전화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하면 절대 안 되는 곳들도 좀 알려 드려야 되겠다 평산지에 제가 생각했던 그런 세 가지 한번 짚어 봐 드렸습니다 절대 투자로 권하지 않는 세 가지 아시겠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한 저녁 되십시오